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노래 어땠어요? 음, 조금 어렵긴 했어도 괜찮았죠? 어, 어떤 노래는 너무 빨랐고 허쉬릴르 베이비는 또 천천히 치는 거잖아요 박자 다 지켜가면서 연습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직 하시고 계신 분은요 자 오늘도요 지난번과 같이 유명한 곡을 또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곡들은 아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음, 그닥 유명하지는 않지만요 귀에 익숙한 멜로디긴 해요 자 그럼 오늘도 한번 가볼까요? 자첫 번째 롯은요 On the Bridge 어? 다리 위에서 이런 노래예요 브릿지 위에서요 그럼 이 노래도 한번 쳐볼까요? 귀에 익숙하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선생님도 몰랐어요. 이 악법 보기 전까지는. 오늘의 곡을 쫙 한번 살펴보면 은요 음, C가 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음, 또 D도 많네. 그러니까 결론은 repeat 반복되는 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롯은 음, 눈에 확 띄게 믿을 c 고요 라인 해. 그리고 랩핸드는어 어디쯤 오나 어 한참 가다 보면 중간에 B 하고 G 이렇게 두 노트밖에 없네요. 어 선생님이 그때 외우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B e, B G round r o u n 할때 나왔던 거 이게 여기도 나와요 B G. 그래서 왼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파인 n e h a n Right hand는 C구요. Left hand는 B에 딱 갖다 놓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C, C, C, two, step up. One, two, step up. Up, up. C로 왔다가 left hand. C, D, 그리고 G로 가죠. 됐죠? 왼손이요 왜요? 아 왜냐면은 베이스 클럽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노트는 트러블 클럽이니까 오른손으로 치는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틀리게 친거예요 눈치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 나머지는 몰랐어요? 잘 봤어야지요 자 그러면은 두번째 줄에서 다시 갑니다 1 2 3 GO! C, D, left hand, left hand, two. 그 다음, right hand이죠. step up, two, step down, two. 다시. one, two, one, two. 헉,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F and piano. F는요, 크게 치라는 뜻이고, P는 작게 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빨리 치면서 어, forte and p i a 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D, B, C 그리고 right and C로 오는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박자를요. 88, 88에서 놓고 한번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자, 준비하시고요. Ready? One, two, three, go. Two.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120. 오, 어쩌면 조금 더가 아니고 많이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준비되셨어요? f i n hand p o s i go! 잘 하셨어요 이 곡은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말이에요 Right, Left, Left and C를 치고 Right Hand으로 다시 C 넘어오는 부분 이 부분에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 저보다 똑같은 C를 쳐요 이렇게 치는 학생들 많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 중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이번에 칠곡은요 이건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래는 유명해서 알아요 하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악보를 한번 볼게요 오이 악보를 딱 보면은요 첫 번째 옷은 오른손 C에서 시작하고 몇 박자죠? 세 박자 조그만 점 보이시죠? 고게세 박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면 왼손은 저 끝에 있어요 무슨 옷이죠 G 자 그래서 이렇게가 핸드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세 박자와 한 박자와 두 박자 그리고 한 박자 두 박자 막 박자가 섞여 있어서요 박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천천히 카운트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Ready? f i n e hand position One, two, three, go! One, two, three, step up! G. down, down, down to C 까지 내려오는데요. left hand도 같이 치래요 left hand가 어디 있지요이 노트 뭔지 기억나시죠? F, F. 그리고 F구요. step up, up, o p 그래서, 어, 천천히 보면은요. five, four, three, two. 이렇게 같이 치하는 거예요. 오,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right hand는 coming down from the G. G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left hand는 F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G, A, B. 그래서 같이 치면 오, 손가락 번호가 똑같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다시 그 부분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두손 같이 나오는 부분 ready 1 2 3 two, three, go. G, F, B, B, C, C, C. C. Two. 오, 되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G,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G. 8 9 1 2 3 4 5 Right hand G, two, three, four. Left hand G, two, three, four. 헉, g 잔치를 할것 같아요. G가 너무 많아요. 자, 이, 여기서 보면은요, 맨 마지막 라인은 G밖에 없어요. 그죠? 렇 G만 가지고 너무 멋있는 도리를 만든 것 같아요. 자, t r e v l e c l a v e g e G, Base c l a v e g e G가 이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곡을 치면서 자, 그 다음 여기서 노래가 끝났나요? 아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DCR FINE 영어 몰라도 다 기억하시죠? Go back to beginning at p h o e n i s i a FINE 처음으로 돌아가서 FINE에서 끝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갑니다 자, 더 가서 See, ready Go! One, two, three, step up. 긴데 앞으로 돌아와서 또한번 치니까 사실은 6라인 6줄을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메트로놈을 가지고 조금 빠른 박자로 가볼게요. 100. <웃음> 100에서 칠 거예요. 1, 2, 3, 4. 이 속도. 자, f 인 n d hand position. hand position을 찾으시고요.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three 조금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Ready? One, two, three, go! 하면 이 노래는 140 1 4 0까지를 연습해 보세요 사실 이 노래 조금 빨라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요 Shoo Fly 오슝 하고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오 파리가 여름에 막 아이스크림이나 빵 같은 거 먹고 있을 때막 날아다니면 정말 짜증 나잖아요 슝슝 소리도 정말 시끄러워요 아우 탁 때리고 싶어요. 아마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Shoo fly, don't bother me. 나한테 오지 마, don't bother me. 나 괴롭히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 이 노래는요. 우리는 너무 재밌게 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악보를 한번 볼게요. 오른손으로 시작하고요. 음, 이번에는 C가 아니고 입니다. 그리고 C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럼 레프트 핸드는 어디 있나요? 음, 쭉 오니까 저 중간쯤 어, B하고 C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B 치고 나서 라이트 right 핸드로 C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Ready? One, two, three, go! Shoot, fly, two, step up, up, up, skip, two, same, 그리고 skip down이죠. two, left a n d C, right a n d D, step up, C, two, 지고요 그 다음 옷을 딱 보면 어? 어떻게 지죠? 이게 뭐더라? 밑에 옷은 라인이 있으니까 안 쓰고요 그 다음 위에 옷은 이네요 근데 이게 둘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어요 아래위로 이렇게 그러면 같이 칠하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어우 어려워요 어떻게 칠까요? 2번이 너무 낮으면 이렇게 쳐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얘는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놓고, 선생님 손모양 보세요. 그래서 1번, 3번이 이렇게 되게끔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left hand는, 음, G에요. 됐죠? 다 준비하고 갑니다. ready, go, one, 다음은 E만 치는 거예요. B, e, step up, down, down, two, three, G. o 그 다음 라인에 가니까 이건 또 뭐래요? Oh, left hand는 빈거 같고요. Right hand는 D예요. Oh, 음. middle C 이웃. middle C의 이웃 노트잖아요. neighbor, neighbor notes. 그런데 아래 위로 딱 같이 붙어 있으니까 로키치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아하 재밌지요 자 갑니다 1, 2, 3, 4 1, 2, 3 하고 나서 left hand G, right hand D로 오세요 B가 아니고 D. 는 조금 헷갈려요 여기가요 새로운 노신데 CE라는 것과 B, D, C의 이웃음을 한꺼번에 같이 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음악도 조금 빨리 가볼까요? 조금 빨리, 아주 조금 빨리 100 100에서 놓고 칠게요 Find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One, two... 네, 좀 빨리 가볼게요. 120. 120이에요. 자, 빨 y hand p 연습하셔야 될것 같아요. 적어도 7번이요. 그리고 나머지 곡들도 음, 5번에서 6번씩은 꼭 쳐보세요. 이번 주에는 뭐가 새로운 거였죠? 투노트를 한꺼번에 같이 치는 거예요. 그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쵸? 어떻게 되어 있더라? 어? 노트 바로 위에 노트가 바로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같이 치라는 뜻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따로 써져 있으면요. 하나씩 하나씩 쓰, 치지만은요. 노트가 원 노트 위에 그 다음 노트가 또 그려져 있으면요. 동시에 같이 칠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주도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선생님은 다음 레슨에서 뵙겠습니다. 안녕